어쨌든 우승한 사람하고 준우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죠. 자, 그러면 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어요.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음, 다른 거겠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즉, 준동사는 절대 뭐가 될수 없을까요? 동사가 될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4대 준동사 화살표 간걸 보면, 얘네가 전부 다, 어, 공통적으로 어디에 절대 가지 않아요, 화살표가? 동사예요. 그렇죠. 동사에 가지 않죠. 아... 그 그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특징이 있고요. 네. 그죠. 네. 자, 근데 우승한 사람하고 준우승한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죠? 네. 그렇지. 잘한다. 우승한 사람과 준우승한 사람을 가만히 좀 보면, 어, 실력이 둘이 완전히 다를까요? 아니면 실력이 좀 비슷할까요? 비슷. 그쵸. 물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동사하고 준동사는요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